반대 얘기는 얘들아 제발 멈머해 주세요 할때 명령문이잖아. 이게. 아, 이거 먼저 나가는 이 아, 풀림을 썼구나. 제발 멈머해 주세요. 명령문이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일단은 주어가 없다는 얘기야. 주어 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지 주어 없으니까 동사 찾아야 돼. 동사 찾아 니마 아. 동사. 언영으로 시작하는 게 맞잖아. 선생님. 이거 뭐예요? 네. 얘는 뭘꾸며 줘요. 자, 이렇게. 개최될 언제 개최돼요? 어, Thursday, 스데니 목요일에 개최돼. 언제 목요일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고 된게 아니구나. 2004년 어, 6월 10일 목요일에 개최될 바로 이거 보이 명사야. Notice of meeting. 그 바로 모임. 모임. 모임의 통지. 알겠죠? 모임 통지 통지서. 한부가 어떻게? 한부가 동봉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세요. 요걸 강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뭐야 어! 이거 동봉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박세네.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걸 명령물로 안 보면 뭐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목적 격보가 나갈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 보호도 취에서배웠어지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코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동사,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는 남아. 어, 목적어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어, 목적어는 남아 있긴 하지만 주어가 없다는 점이에요. 없다. 주어는 이 인칭의 유가 아, 직접 인용말이에요. 유가 생략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생략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웃음> 있던 놈이 코로 앞으로 나가서 뭐가 강조된, 다시 한 번, 제발, 동봉된 죄로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세요. 뭐가? 뭐인 통지사. 어? 어떤? 대체된 어? 목요일에. 우와. 2004년 6월 1 2일에 <웃음>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